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꿈입니다 이번에 검은태양이 업데이트 되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저도 고투력은 아니라서 미니언 수준도 안되긴 하더군요. 아무튼 검은태양은 역대급 망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망한 콘텐츠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은태양이 망한 콘텐츠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RPG 게임이 있습니다. 먼저 육식형 RPG. 대표적으로 리니지나 로아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캐릭터를 키우는 이유가 싸우기 위해서죠. 두번째는 초식형 RPG. 대표적으로 검은사막이 현재 여기에 해당됩니다. 순수하게 육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수집형 RPG 대표적으로 세븐나이츠나 별이 되어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집욕을 자극하는 게임이죠. 나름 밸런스도 잡혀있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야기를 왜 했냐 RPG 게임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한 컨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PK를 좋아하는 사람은 리니지를 할 것이며 육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검은사막을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븐나이츠를 하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검은사막에 대규모 PK 컨텐츠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집에 가서 떡갈비를 시켰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짜장면만 된다면서 짜장면을 강제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육성을 하던 유저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난뭘 하지? 저부란 이야기인가? 하고 말이죠 갑자기 좀 깊게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위기를 맞으면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위기에 맞서 싸우거나 그도 아니면 회피하거나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이 99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인이고 국민학생에게 똑같이 만원씩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간 동안 빼앗을 수 있고요. 한시간 뒤에 빼앗은 만큼 그 돈을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학생들은 과연 몇 명이나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빼앗긴 학생이 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냥 받은 돈을 뺏겼다고 부모님께 이을까요나돈 많으니까 너 가져라고 할까요? 어른과 싸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뜰 겁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그곳에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가봐야 돈은 못 벌고 시간만 버릴 테니까요. 결국 펄어비스의 검은태양이라는 무리수는 와라곤, 바심, 바실리스크, 필라페까지 사냥만 하는 유저들 보고 그 시간동안 그곳을 떠나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컨텐츠는 망하고 말겁니다. 망할 수 밖에 없죠. 전투력도 너무나 일방적인데 보상까지 일방적이니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이고요 99명의 국민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가지면 됩니다. 대신 학교 안에는 보물 쪽지가 3장 숨겨져 있고요. 그 보물 쪽지를 다 찾으면 1시간 뒤에 돈을 줄 겁니다. 돈은 빼앗을 수 있지만 보물 쪽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돈을 빼앗으면 되기 때문에 쪽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면을 보죠. 이때 국민학생들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비록 돈은 빼앗겼지만 보물 쪽지를 찾아서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자 그럼 이걸 검은사막, 검은태양에 대입해보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핫타임입니다. 기존 사냥터에서 100% 경험치, 100% 드랍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검은태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강제 용땅 참여 이벤트인가요? 수백씩 때려박은 과금러한테 블랙펄 150개요. 뭐 주화 5,000개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한 2,000 블랙펄을 준다고 해보세요. 게임 해본 거 맞습니까? 2,000 블랙펄 줘봐야 전투력 1도 못 올립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자면, 음 삼성의 이건희 회장한테 잔치국수를 사줄테니까. 시간 맞춰서 포장마차에 오라고 한거랑 똑같습니다 당신 같으면 오겠습니까? 자 반대로 여러분이 전투력 6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검은태양이 진행되는 필드에 가야되나요?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한다는거죠 자 살짝만 손을 보겠습니다. 검은 태양이 뜨면 1시간 동안 자신보다 전투력이 500이상 낮은 사냥터에서 경험치 및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경험치 플러스 200% 드랍률 플러스 200%가 적용되고요 필드에서 하둠의 흔적이 드랍됩니다. 자 그리고 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버 1위부터 10위까지는 더큰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많다고요 기회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바에야 안하고 말지 그 시간에 월드경영을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괜찮은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자 앞서 말한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필드에서 하둠미 흔적이 나오는게 검은태양이라는 컨셉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양념을 조금만 더 해보죠. 유저에게 죽을 경우 3분간 PK 보호 상태 맵 입구 및 순간이동 지점 10m 근처에서는 PK 금지 그리고 해당 필드에서는 말 탑승 금지 자, 이 정도면 어떤가요? 사실 까짓 거한번 죽더라도 3분 정도 사냥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도망 다니든 친구들 따라다니기 귀찮으니까 말 탑승 금지 정도는 비과금 유저가 양보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처럼 누구도 재미없으면 3일 안에 망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망하냐구요? 로아넴을 리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소과금러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안 한다고. 뭐라도 할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투력들이 학살할 대상을 양산할 수 있다고 그래야 게임이 유지가 된다고요. 지금 검은태양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고래 싸움에 괜히 새우 등만 터지게 사람들의 시간을 재화로 해서 20만점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첫날은 몰라도 내일부터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서버를 내릴 때까지 20만점을 달성하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30초당 140을 받아줘야 누군가는 그 점수를 빼앗아서 20만을 달성할 테니까요. 자, 검은태양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정식 출시한지 1년이 넘었지만 필드에다가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임 이름에 M이 없는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의 새로운 컨텐츠 검은태양이었습니다.